<웃음> 뻔하지. <웃음> 네 오늘은 CSS 박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자 일단 HTML은 제가 그 두째 주에 제가 뭐라 그랬죠? 아 첫째 주구나 첫째 주에 HTML은 제가 뭐라 그랬죠?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그렇죠. 배웠네. 그리고 어떤 언어라고 했죠? 어? <웃음> 음. 어떤 일을 해주는 언어였죠? 뼈대죠, 뼈대.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데이터를 구조화 시켜주는 언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음, 그렇게도 면은 음. 지금 이런 제목, 날짜, 작성자 아 네. 카테고리, 작성자 이런 것들을 구조화해주는 애라고 말을 했고요. 네. 네. 지금 제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 보면은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메뉴도 있고 로고도 있고. 아, 광고 띄어졌네요 네, 그 하단에 이제 팀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웹에서는 이게 다 네모예요. 네, 여기 동그 동그라미도 있는데 다 네모예요. 네. 그래서 박스 모델링인데 네모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요 동그라미처럼 보이지만 얘도 영역은 네모나게 잡고 있어요. 그쵸? 네. 웹상에서는 네모로 존재하고 레이아웃을 짤 때도 다 네모 네모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스 모델링 아니 기본적으로 박스 네 카톡을 봤어요. 기본적으로 박스 모델이란 걸 배워야 되고요. 저는 지금 크롬 그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거에요. 네. 자 개발자 도구를 열면.. 오우야. <웃음> 뭔가 많이 뜨네요. 오우야. 이거는 광고에 네, 이러네요. 제 네, 에러가 네. 아, 광고? 아니라 광고에서 내에요에요저 네, 네, 아. 아, 광고에서 에럴래. 얼마나 자. 보세요? <웃음> 질문은 그렇죠. 다음에 합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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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게 네. 박스 모델이에요. 포지션, 마진, 보더, 패딩, 실질적으로 사이즈. 어? 소수점까지 있는거예요 지금? 아니면저 소수점은 수치상의 소수점이고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요소를 하나 선택해 볼게요. 네. 정말 유용한 툴이죠. 자, 보면 은 지금 사이즈가 50이랑 50이에요. 네. 그리고 패딩이 없고, 보더가 없고, 지금 오시네요. 보면은 요 보더 밖으로 진한 선이 있죠 네 이게 사이즈의 기준인데 얘가 음. 보더가 1 픽셀이 있더라도 사이즈가 저50 픽셀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더 안에 있으니까 아 자, 줘볼까요? 보더를, 보더를 합한 값이 50네 50 뭐, 뭐, 네. 보면은 이 왼쪽에 사이즈가 변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얘가 줄어들고 얘가 늘어났죠. 음이 진한 선이 박스의 음. 기준이에요. 음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더 값을 그 전체 그거에 포함시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스타일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음. 자, 아 이거 저기 돼 있구나. 제가 AMP 사이트라서 다른 사이트로 옮길게요. 자 네이버 어디 보자. 녀석을 봐볼까요? 얘도 박스 사이징 박스 사이징 어디 갔대? 없 어, 없어 보이는데? 안 걸려 있네. 어디다 걸은 거야? 걸려 있는데 찾아가야 돼요? 아니요. 이걸로 보자. 아. 어. <웃음> 아, 저 업데이트 때문에 단축키가 풀렸나봐요. 음. 저 단축키 겹칠 때가 그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는 꾸준히 해줘야 돼요? 네,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이거 애들이 바뀌었나 기본 옵션이. 보도로 되어있네요. 원래 저보도를 포함하지 않거든요. 음. 지금 바디인데, 아 바디, 아, 바디를 선택했구나. 다시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얘가 1번 기 i 이이고 얘가 2번, 아니 2번 패러그래프로 할게요. 저거 다왜 표시가 저렇게 되있지자 박스 박스 사이즈 컨텐츠 박스 되어있는데 자 일단은 얘 사이즈를 제가 정리해볼게요 w i 스 h s 50px s 50px 오 그냥 예로 작업해도 될 것만 같아요. 자 보면은 여기에 50픽스 50픽셀 되어있죠. 네. 네. 이게 실질적인 엘리먼트의 사이즈예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까랑 다르죠. 네. 아까는 사이즈가 줄어들고 보더가 늘어났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지금 그대로 사이즈가 그대로고, 그대로고 보더도 늘어났어요. 음. 실질적으로 이 사이즈는 54인 거예요. 54. 네. 네. 보면은 여기 뜨자 54 왼쪽에 P는 54 54 픽셀. 그 쓰는 거에 따라 다르게 써요? 아니면은 주로 쓰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보더 박스를 쓰는 게 주된 거예요? 아니면은? 아, 그거는 저기마다 달라요. 그 질문은 <웃음> 저희 톡으로 해주세요. 네. <웃음> 그리고 박, 보,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더까지 박스 사이즈로 치겠다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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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가 이제 보여주는 속성인데요. 이 네.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엔터 치면 보이죠? 많이. 네. 여기 웹킷은 이제 그 크롬 같은 애들에서만 쓸수 있는 거고요. 네. 블록, 컨텐츠 플렉스, 플로우 루트, 그리드. 이거는 상속이에요. 이두 개는. 네. 두 개는 상속이고요. 인라인, 인라인 블록, 인라인 플렉스, 인라인 그리드, 인라인 테이블, 리스트 아이템. 넌, 넌 하면은 아예 사라져버려 아예 사라졌어 네안보여주는거예요 여기는 다 테이블이에요 자 그래서 테이블 가, 표 얘기하는건가요? 네네 테이블. 표예요 이건 표 속성들이에요 표에 대한 속성들 잘 안쓰죠? 테이블 이외에는 잘 안씁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세가지 정도를 알려드릴건데요 일라인 일라인은 네. 여기 보면 오토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음. 그쵸? 인라인은 자기 사이즈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음. 이렇게 표시를 해도 사이즈가 안 늘어 그대로 오토예요. 안 늘어나고요. 그래시 사이즈를 보면은 저기 저렇게 돼 있죠? 6.6 6.86에 17픽셀. 저게 어떤 사이즈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사이즈예요. 늘어났죠? 인라인은 음. 말 그대로 텍스트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텍스트라고? 네. 저거 근데 안 먹히면 저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위드스랑 페이트. 이거야. 어차피 안 먹힌다면? 네, 이 라인, 디스플레이가 일 라인이라면 은 어차피 먹히지도 음. 않고요. 네. 이 속성들은 무음이 해져요 음. 있어도 작동이 안 되죠. 음. 그리고 이 라인 블럭이 있어요. 음. 아까 블럭, 기본적으로 블럭이었잖아. 요 블럭은 네. 자기 사이즈를 가질 수 있고 음. 기본적으로 화면 전체를 그러니까 부모 사이즈를 따라가거든요. 네, 근데 일러, 그럼 인라인 블럭은 뭘까요? 블럭 상태에서 인라인이 되는 거? 오, 거의 맞췄어요. <웃음> 자기 사이즈를 가질 수 있어요. 얘는 보면은 음. 50, 50 가질 수 있죠. 지금 영어라서 지금 벗어나도 안 내려가는 건데 얘가 만능이네요. 아니죠? 아니죠? 대신 얘는 텍스트 스타일 영향을 받겠죠 일라인이니까 음 텍스트 얼라인을 라이 e 해버리면은 오른쪽으로 가버렸죠 지금 t I y l e text s t 면 l e text style, t 아 x 네네 t y l e text style, text style, text style, text style, text style, text style, t 간건 아니에요 음. 근데 얘는 아예 엘리먼트가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음 그래서 일라인 블럭은 자기 사이즈를 가질 수는 있지만 텍스트 속성에 영향을 받아요 음 폰트 사이즈랑 라인하이트까지 다 받아요 근데 그 중간 정렬 하려면은 텍스트 온라인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 아닌 경우에는 중간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러면? 아아 그건 이따가 설명해 주실 건가요? 자 블럭이 블럭 블록 설명하면서 같이 해줄게요 네. 자블록이에요블록은 지금 사이즈 지정 풀게요. 자 네. 얘도 끄고 블록은 기본적으로 부모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지금 부모의 네. 사이즈 좌우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얘는 자기 사이즈도 가질 수 있어요. 50 픽셀 이 네. 되었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저 보라색이 마진... 아니 보라색이래. 저 주황색이 네. 마진이에요. 음. 마진을 마진... 영 오토로 하면은 음... 상 이게 뜻이 이거거든요. 영영 오토 이건데 음, 음, 음. 지금 가운데로 갔죠. 네. 가운데 정렬된 이 네. 거고요. 요거는 top, right, bottom, left예요. 자동은 거의 중간으로 맞춰주나요? 네, 자동은 같게? 중간으로 맞춰줘요. 좌 그러니까 오토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보면 네. 얘는 위드스가 5 0 픽셀이에요. 네. 50 픽셀인데 부모 사이즈는 보면1904 픽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50 픽셀에서 1904 픽셀을 빼고 여기 좌우가 나눠 가진 거예요, 오토가. 음. 그러니까 자동으로 반반 반띵, 반띵 네, 반띵을 띵을 한다는... 해서 음. 가져가서 가운데 정렬이 된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개만 썼잖아요. 네. 이거는 약식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약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밑에 지금 네 군데 다시펙셜이 됐죠? 응. 이거는 상, 하, 좌, 우다 네. 공용으로 쓸 때고요. 두 개로 하면은 지금 보면 상, 하, 좌, 우 각각 다르죠? 네. 얘가 상, 하, 얘가 좌, 우고요. 세 개로 하면은 자, 상, 좌, 우, 아래예요. 바텀. 탑, 랩트, 라이트, 바텀. 어, 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 쓸수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게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순이에요. 시계 방향이네요. 오, 시계 네, 방향이네딱 시계 방향이에요. 패딩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고요. 음흠. 보더 보더 그 사이즈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더 위드스라고 네. 보더 사이즈에요. 이것도 똑같이 쓸수 있어요. 음. 이렇게 지금은 타일이 없어서 있습니다. 안 나오는 거고요. 추가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여기 추가되었죠? 1, 2, 3? 4. 음. 이런 식으로 시계방향으로 쓸수가 있고, 요 얘도 물론 음. 약식을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더쓸때 이렇게 2픽셀 하면 은다 2픽셀 먹잖아요 네, 그게 약식이라서 그래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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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트예요 플로트 네. 플로트 레프트 하면은 얘는 지금 오른쪽에 마진이 사라졌죠 네 근데 얘는 아직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얘도 다시 플로트 을 해주면은 하나 둘 하고 정렬됐죠 왼쪽으로 네네 이렇게 그거, 레이, 네. 네. 레이아웃을 정렬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거 있잖아요 그 플롯 레프트다 한 다음에 닫아주는 애뭐 있는 것 같았었는데 네 일단 그거는 끝에... 뒤에 설명을 해드릴 어. 거고요 아, 자플롯 레프트에서 정렬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레프트랑 라이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왼쪽에 있고 얘는 라이트에 있죠 네. 왼쪽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수 있는데 원래 플롯트가 이런 레이아웃을 위한 속성은 아니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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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디가 음. 높이가 0 이죠? 네 자식의 사이즈를 못 알아봐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플로트는 무슨 용도였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봅시다 뭔가 알, 그 리스트나 테이블 아 그건 아니에요 헐. 뭔가 때 붙이는 느낌인데 옮기거나 아니면 말고 제가 워드가 없어서 잠깐만요. <웃음> 그런데 아 간단하게 이걸로 보자 귀찮게 뭐하라 저걸고 구글은 만능입니다. <웃음> 인정. 자 이미지를 하나 넣어볼게요. 어, 어디 보자, 우리 올리는 강의에 커버 사진을 올려봅시다. 네, 커버 사진이 올라갔어요. 얘좀 줄이고, 텍스트를 막 쓸게요. 보면은, 음. 기본적으로 이미지 밑에 텍스트가 오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글을 볼 때는 요 오른쪽에 텍스트가 같이 올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 속성에서. 아니 워드가 아니니까 영 힘드네. 혹시 이거... 어... 아닌데... 어... 이 이미지 옵션이 어디 있지? 없는 게더 신기하네. 지금 안 보이는 게 이상하네. 워드가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어, 있네. 제가 오피스를 잘안 써서. 하하하. <웃음> <웃음> <harsh> <웃음> 무슨 소리 뭐예요? 하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veya 웃음> 나 뭔가 본거 같은데. <웃음> <웃음> 자, 다시 볼게요. 우리 커버 사진을 추가했어요. <ríe> 네. <assemble> 그리고 아니, 던치면 안 되지. 던치 면 습관적으로 엔터를 쳤어. 이게 이제 글을 썼을 때 일반적인 상태이고요. 얘또뭐 단가? 아 구버전으로 보고 싶다. 아 여기 있다. 멘텍스티리고줄 안. 네, 예, 요거지. 헤매시네요 정사각형 텍 제가 이용하지를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이 텍스트로 취급 하는거 있지 않았나요? 일단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어쩔 수 없다. <웃음> 제가 잘 안쓰다보니까 원래 이미지를 왼쪽에 이렇게 정렬을 하고 이쪽에서부터 텍스트가 시작하는 걸로 네. 그런 레이아웃을 짜기 위한 요소였어요 음. 그래서 얘는 레이아웃보다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정렬하는 용도였죠 뭐 기사같은거에서? 그렇죠 아니면, 네. 기사에서 네.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부터 네. 글이 시작하잖아요 예 네. 그런거를 네. 쓸때가 주로 플로트에요 음. 그런거를 위한 속성이었어요 신문같은거 만들기 편하게 하려고? 웹상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워드처럼 표현하기 음, 위한 거였죠 음, 음, 근데 이제 버그도 없고 하이브라우저를 이제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플로트를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얘가 부모를 못 알아본다 그랬죠 네. 자 피에다가 CSS 써볼게요. P를 선택하고 중과 안에다 플로트, 레프트 여기면 하나의 CSS죠. d i v 는 지울게요. 아니다. d i v 로 감싸줘야겠다. 이렇게 자 d i v 안에 P 태그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T 태그는 플로트, 레프트를 해놨어요. 사이즈도 지정해볼게요. 아까처럼 100px로 정렬이 잘 됐죠? 네. 음. 정렬이 잘 됐는데 d r b 를 보면 은 역시나 높이값이 없어요. 음. 부모가 자식을 못 알아보고 있죠? <웃음> 아 슬퍼. <웃음> 부모 엘리먼트가 자식 엘리먼트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플로트를 사용했을 때 플로트를 클리어 해줘야 되는데요. 음. 그 클리어를 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클리어보스 맞나? giv에다가 overflow 벗어난 애들을 어떻게 처리할건지에 대한 속성이고요 overflow를 hidden 가려버리겠다 하면 지금 사이즈가 생겼죠? 1 4픽셀로 높이가 네. 1 4 픽셀. 이렇게 자식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대신 이거의 단점은 만약에 포지션 아, 포지션데 네, 다음에 해야하데 만약에 이 div 영역 밖에서 보여줘야 되는게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안보여지겠죠. 영역 밖의거 가려버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바보, 방법은 클리어 픽스가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예. 디아이브에다가 클래스로 클리어픽스라는 속성을 줘요 그럼 이게 뭐냐 어.. 없네.. 자, 클리어픽스하고 애프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음흠. 요 애프터라는 것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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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자! 부모가 자식 사이즈를 알아보고 있어요 아유 그쵸? 그리고 여기 세번째 엘리먼트가 힘들네. 생겼어요 이게 가상 요소구요 음.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속성이 있어요 음. 근데 다른 엘리먼트랑 다르게 이런 속성이 없죠 유저의 엔센트 스타일시트 이게 브라우저에 있는 기본적인 css 스타일이거든요 음. 근데 이게 없어요 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였던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넣어줘야 되고요 컨텐츠를 해제하면 사라져요 음. 네 사라져버렸죠 지금 음. 네 공백조차 없는 엘리먼트인거예요또못 알아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얘가 클리어 해주는게 없어졌으니까 부모가 사이즈를 못 알아봐요 음. 근데 이 애프터의 단점은 i8 부터 i7이구나 I7부터만 가능해요. 음. i7 부터만 가능해요 i8까지 팔까지. 저도 요즘 i9 부터만 하다보니까 인터넷 익스플로어 8 부터 이걸 사용할 수 있고요 음. 그래서 하이브라우저를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제약이 좀 생기겠죠 익스에서는 아예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8부터 돌아가는 거라서요. 6, 5 6 8 567은, 네, 567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클리어, 아니 플롯 레이아웃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레이아웃 중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얘가, 1번, 2번, 3번으로 하고요. 알아보기 쉽게 제가 색깔 좀 줄게요. 네, 맞아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게 아니라서요. <웃음> 슬프네요. 얘는 레드로 주고요. 얘는 블루로 주고. 저 자동화성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을거지 자, 블루, 옐로우 이렇게 줬어요. 아, 어, 이거 모르시는 분? 그 음. 점이 앞에 있는 거, 존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클래스, 클래스, 네이요 네, 그, 클래스, 선택자예요 네요 네, 클래스, 는 클래스, 가래인 녀석은 백그라운드가 레드로가 되는 거고요. 저 클래스, 클래스, 컴점 이런 식으로 래었어요 그리고 아이디는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클래있클래어 그렇긴 해요.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힘드실 거예요 자, F로 누르면은 이렇게 정렬이 됐어요. 근데 가끔... 각... 네. 블루가 투가 어. 이렇게 정렬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네. 말할려 했던 거는요. 가끔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레이아웃이 있을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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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예요. 레프트로 볼게요. 지금 레프트 1번이고요. 네? 얘가 레프트 2번이에요. 그리고 얘가 라이트 1번이 되는 건데요. 음. 레프트는 레프트끼리 정렬이 돼요. 음. 그러니까 레프트이 플로트 속성이 특징이 이렇게 공간이 없으면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음. 근데 레프트는 레프트끼리 정렬이 되니까 이 빨간색 다음에 원래 이 자리에 노란색이 와야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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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요 뭐, 뭔가 되게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살짝 조금만 꼬이면은 바로 아작이 납니다 아네 숫자는 1,2,3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깔릴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도 이런 레이아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쓸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빨강이 빨간색을 그 탑이라 생각하고 그 파란 걸 메뉴라 생각하고 그 노랑이를 그 상...디크...뭐라야되냐 그 해그 내용 넣는 그런... 섹션이야? 네. 그런 구성으로 생각을 하고 봐도 돼요? 아니면 그거랑은 아예 달라요? 아, 그런 구성이랑은 아예 달라요. 음... 그래서 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레이아웃이에요 웹사이트에 있어서 네. 자, 헤더 헤더하면 딱생각날거예요 상단 부분이겠죠? 네. 메인 이거는 컨텐츠 부분이에요 컨텐츠라고 저는 썼었거든요? 메인 아니고? 클래스로요? s 텐츠 아니 그 메인 자리 그... 헤더처럼 메인 있잖아요 지금 네 어? 아닌가? t 텐츠 t s c 성은 없어요 그래요? 네 그.. 그 e 얘는 메인.. 컨텐츠를 학원에 c 썼었어요 거 t 컨텐츠 안에서 컨테이너 o n t e n t 어 c 어 그럴때는 mdn 입니다 네, 속성이 콘텐츠... 없죠 콘텐츠 S 부터 속성 것도 없고 테이너 테이너 제가 뭐 틀린거같아요 네. 컨테이너 네. 네 속성 없죠 음. 그리고 메인 잠깐 얘왜이걸 잠깐만 얘네가 바뀌었어요 <웃음> 다시 다시 찍어주세요 아이 얘네 바뀐지좀 그러네. 자 메인 지금 메인 왼쪽에 메인 있죠 네. 해텐츠 업점. 이이너이해있이컨 이해가 이이거 옛날 태그인가 이거봐 이거 알아봐야돼 이거, 알아봐야 돼, 이거. <웃음> 영어로 볼게요 어 이거 번역이 안되있네네 아. 없어요 이거 지워진 태그예요 없어진 태그예요네 컨테이너는요? 컨테이너도? 얘는 더이상 이용하면 안되는 태그입니다 컨텐츠 <웃음> 네, 왜 표준이 괜히 배우... 있는 게 아니라서요. 작년에 배웠는데. 그 학원 수준이에요. 컨테이너는 아예 없죠. 와... 제자 학원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기당한 기분. 수준이 너무 낮아요. 좀 싸가지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학원의 수준이 정말 낮아요. 대부분. 땡땡컴 보고 있나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레이아웃으로 와서 메인에서 보면 아니 메인 컨텐츠 안에 보통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레이아웃이 지 왼쪽에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컨텐츠가 있죠. 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웹사이트요.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어, 내가 만들었던 사이트 중에 제품. 회사소개 아, 이 예, 예, 여기가 아니이나 그럼 제품소개인가 여기가 아닌가봐요 뭐가 있을까? 블로그 보자 블로그 그러이제품네네이버 블로그가 제일빠를것 같습니다. 이렇게 헤매는 시간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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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사이드는 영역이에요. 사이드라는 영역이고요. 그 안에 음. 이제 메뉴를 쓰는 거라서 어사이드라고 제가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섹션 실질적인 컨텐츠 영역 아니 컨텐츠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뭘까요? 사이트 정보를 기입해놓는 붙터네붙터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일거예요 네. 예,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정렬이 안되고 그냥 일자로 보여지죠 네. 자 하나씩 색을 입혀 볼게요 높이는 50px로 주고 백그라운드는 레드로 가죠 네. 그리고 메인 메인은 컨텐츠를 네. 감싸는 영역이니까 일단 아니다. 이딩이라도 넣어주죠. 불쌍하다. 이딩 20px 이렇게 넣어주고 백그라운드는 블루로 가자. 자, 요 메인 안에 aside 얘가 float l e f t 로 갈게요. 그리고 위드스는 200px로 하구요. 컬러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할까요? 옐로우 그리고 메인 안에 얘는 플로토라이트를 할게요. 그 다음에 위더스를 1000픽셀로 하고요 백그라운드를 그린으로 하죠. 그리고 어사이드랑 얘네는 각각 높이 값을 줄게요. 한해다가 50이니까 50픽셀 주죠 뭐. 마지막으로 부어 얘는 높이 50픽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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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없어요 클리어 픽스 그렇죠. 클리어를 안해줬죠? 네 클리어를 안해주면 저렇게 레이아웃이 난장판이 나요 네. 자, 이거 보기 힘드니까 퍼센트를 해줄게요 80%로 하고 20%로 하죠 아까 제가 말했던 클리어 픽스를 써줍시다 자, 정상적인 레이아웃이 됐어요 너무 네. 길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게 가장 흔히들 사용하는 기본적인 레이어시겠죠? 음. 그래서 플로트는 이런 데 사용을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거 쓰면서 설명해 드렸죠. 여보세요? 말씀하십쇼 제가 이거 쓰면서 설명해드렸죠? 네, 네 정신, 정신이 정신 없네요 지금 음나 <웃음> 그냥 물어보는건지 몰랐어 네, 아니요 <웃음> 그냥 했지? 막 이거인 줄 알았어 설명해드렸죠 이거? 네. 네 지금 살짝 정신이 없어서 자플롯트 레이아웃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어디갔어예구나 아, 아, 정신이 없긴 하는가 보네요. 진짜 알서 음 아, 레이아웃에 대해서 들어간 김에 포지션까지 해드릴게요. 네? 설명을 하니까 이어져 있네요. 자, 포지션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려운 포지션, 포지션은... 말 그대로 정말 포지션이에요. 위치에요. 아, 아, div1번, red, 2번, blue. 그 레드 안에 div2번, blue를 넣어. 얘는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background red window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background blue 하면은 어떻게 되어을까요 00이면 없지 않나? 올 네, 딱 텍스트 사이즈만큼만 있어요. 음. 포지션을 사용을 하면은 그 사이즈가 없어져 버리는데요. 네. 플로트는 네. 아까 정렬이 되잖아요. 네. 정렬이 음. 되는 대신에 일라인 블록으로 지정이 돼요, 강제로. 음, 근데 음. 포지션은 플로트는 정렬이면은 포지션은 화면상에 띄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포지션 줬잖아요 네. 여기다 P로 어 나는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 없어보이아왜 그러세요? 없어 보인 다로 변태! 역시 변태! 더 변태 같아 지금 복사 붙어 놓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변태 같지 않나요? 지유님 음. 음, 음, 음. 저걸 저렇게 봐봐. 보더니 네, 새로고침이나 해주세요 보면은 b 태그 위치를 볼게요 자, b 태그가 다 차지하고 있죠? 네 b 태그 를 제외하고 얘네들은 화면 위에 띄워져 있는거예요음 띄워져 있는거고요 그래서 포지션을 사용을 하면은 애가 띄워져요 그래서 요 b 태그를 없애면은 스티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 적절한 비유네요 그거는 스택과 같이 띄워 놓고 붙이는 느낌. 네. 보면은 바디는 역시나 사이즈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자식을 자식의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자식은 알수 있어요. 네. 자식은 알수 있는데 자식의 음. 높이를 몰라요. 아니 몰르다기보다는 자식이 자기 위에 떠 있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앱솔루트 absolute, 앱솔루트를 했는데. 얘는 네. 오른쪽에 가 있고, 얘는 왼쪽에 가 있어요. 왜인가요? 왜일까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음... 바로 옆에 붙이기 하려고둘다 똑같잖아요. d i v i l 얘는 left, l e f 도 left, blue. 00을 이미 young, young, y o 에요 옆에는? 둘다 g young, young, y o 응, 근데 영을 이미 차지하고 있어서 0이, 그거를 0이 뭐예요? 둘다영영 되어 있으니까 네. 아님 말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웃음> <웃음> 자, 얘첫 번째 d I v 는 파란색 d I v 첫 번째 파란색 d I v 는 부모를 가지고 있죠 음 네. 지금 부모가 부모가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음 얘도 absolute고요 음 그래서 이게 아그그 위에를 더그 영향을 받는구나 네 이게 부모를 순서가 더... 있는데요 자아왜 그걸 못 봤지 자 기본적으로 포지션의 속성은 relative, absolute, fixed 하고 스테틱. 맞나? 스테틱. 어쨌든, 스테틱이 있어요. 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많이 쓰는 게, 음. 요 스테틱은 기본 디폴트 속성이에요. 음. 즉, 이런 일반, 요 p 태그처럼 일반적인 엘리먼트 상태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얘는 앱솔루트인데 강제로 포지션을 스테틱을 주면은 얘 다시 일, 그냥 엘리먼트가 됐죠. 일반 엘리먼트. 아이고그 부모도 사이즈를 다시 가지고. 음. 스테틱은 디폴트 상태예요. 포지션 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포지션 속성이 없다는 게다 차지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포지션에 영향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스테틱은. 아, 아. 이포지션에 음. 대한 영향을더 이상 안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타미 라이트 y 이것도 안받아, 요 영향을. 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영향을 안받은 만약에 거기에다가 뭘쓰면 어떻게 돼요? 텍스트 같은 걸 넣으면 아 o w h 없어요. 여 y 속성. 텍스트 같은 거요. g 음. o 는텍스트예요텍스트는 그냥 쓰면은 음, 음. 이렇게 Okay. Okay. o k Okay. Okay. Okay. Okay. o k 멀쩡하죠. 음. 더 이상 영향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음. 이거랑 같은 아, 맥락상으로 플러트 노안을 하면은 음. 얘도 더 이상 플러트에 대한 속성에 대한 것을 영향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걸왜 혹시 선언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떨 때 어떨 때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 같은 포지션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제할때만 쓰기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금 웹사이트가 대부분 다 반응형이죠? 네 PC로 볼때는 레이어 정렬이 되있다가 모바일로 볼때는 한줄이어야 돼요 네 줄어들죠 네, 그거에 맞춰야될요 그러면은? 플로트 레이아웃으로 두 줄을 만들었는데 모바일에서는 한 줄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네. 플로트 n 을 선언하면은 한 줄로 되는겠죠 아까 엘리먼트가 기본적으로는 혼자 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로를 네 그래서 플로트를 n 해서난 더이상 플로트가 아니야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로를 다 차지하겠죠 아 그, 그럴 때 그럴 때사용한다 네. 네. 그럼 자연적으로 그 다음 엘리먼트도 그첫 번째 엘리먼트 다음으로 오고 가로를 다, 다 차지하겠죠 네. 그럴때 이제 PC에서 보여주던 거를 모바일로 재정렬할때 그럴때 해제시키기로 해요 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가 얘걸다 없애서 다시 Absolute l i t 가 됐어요 자 보면은 지금 텍스트가 마침 늘어나서 보이는데 빨간색의.. 아 이거 설명하던게 아니었지 정신없어 진짜 <웃음> 자 스태틱은 그런거예요 스태틱은 영향을 받지 않는거고요 더이상 포지션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 아까 앱솔루트의 앱솔루트였잖아요 네. 그니까 앱솔루트는 자식이에요 근데 부모로 삼을 수 있는 애가 있겠죠? 자식이면 a 응? b 루트는 a b 루트도 부모로 삼을 수있고요 r e l a t 도 부모로 삼을 수있고요픽시드도 응. 부모로 삼을 수 있어요 a b s o l 가 최상에 있는 분야인데 아니요 a b 루트는 응. 자식이에요 어 대해서 네, 시그 자식, 어, 네, 네, 자식이고 얘가 부모로 섬길 수 있는 게 앱솔루트 릴레이티브 픽스드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좀더좀더 좀더 얘가 부모예요. 음, 음. 부모는 근데 부모는 포지션이잖아요. 위치. 네. 위치의 기준이 된 거예요. 00점. 00점. 내가 어0 0점. 네. 그 뭐라 그럴까? 일단, 얘들. 그, 엘리먼트의 지금, 요, 빨간색을 볼게요. 얘 보면은, 제일 왼쪽 위가 영점이잖아요 포지션, 여기, 여기. 이게 영점이잖아요 네네. 엘리먼트에서. 네. 여기를 기점으로 내가 포지션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얘가 부모가 되면은, 앱솔루트는 릴레이티브를 기준으로 위치가 음. 정해져요 음, 근데 이거는 디폴트 값은 아니에요? 디폴트 값은 Relative.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선을 할게요 얘는 릴레이티브를 설정을 할게요 자 파란색이 하나밖에 없어졌죠 지금 네 보이는 게 실질적으로는 두인데 얘 잠깐 지울게요 얘는 지금 아예 엘리먼트 그대로의 상태죠 네. 얘는 포지션에 영향은 받지만 블럭 상태이고요 얘가 기준점인거예요자 음. 얘를 제가 사이즈를 지정을 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지금 파란색이 꽃 같이 움직였죠? 네. 그 브라우저의 왼쪽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 릴레이티브 기준으로의 정렬이에요. 음. 음. 릴레이티브가 네. 기준점이 되는 네. 녀석이고요. 앱솔루트는 포지션에서 어, 네. 앱솔루트는 릴레이티브를 기준으로 사이즈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높이를 네. 배 피셀로 하고요. 지금 보면 릴레이티브의 영역이 이렇게 빨갛게 있어요. 얘가 탑이 아니라 바텀으로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죠. 릴레이티브 기준점인 거예요. 정말 쉽네요. 그리고 앱솔루트도 부모가 될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 지금 사이즈가 960이네요. 자. 앱솔루트로 바꾸고 960px 하면은 지금 얘는 위치가 지정이 됐고 얘 빨간색 안에서의 또 밑에 있죠? 네. 앱솔루트가 앱솔루트를 부모로 음, 삼을 수 있다는 게 음, 이거예요. 음. 음, 음. 네. 앱솔루트는 무조건 자기 상위에 있는 포지션 영역에 기, 영역을 기준점으로 잡아요 음, 네 네, 아까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게 어떤 거예요? 지윤님 어 질문이요? 네 어, 예. 어, 질문은 아니고데 이해라 라고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아, 어, 어떤 아, 어, 그 릴레, 릴레이티브 네. 네. 그걸 이해했다는 얘기였어요. 아아... 그... 아, 아 네. 질문 아니었고 그냥 네. 그 아... 위치관계를 이해했다는 얘기였어요. 뭐... 네. 아, 자식관계? 그리고 픽시드가 있죠. 아까. 네. 픽시드가 있었어요. 얘는... 고정! 고...정? 고정이 아니에요. 얘는... 영어 뜻은 맞아요. 아니 그건 맞는데 아 그렇지. 맞아요 아이 누나 참 시윤님 웃으셔도 돼요 네, 해봐 해봐 <웃음> 네 픽시드 고정이 맞는데 브라우저를 네. 기준으로 위치를 잡겠다는 거예요 음 그렇구나 아한대을 때리고 싶다 픽시드 탑라이트 영 해놓고요. 크롤을 줄게요. 자, 아, 얘 너무 왜, 안 왜, 보인다. 네, 저기 보이죠? 조금. 얘는 어, 아, 네, 네, 네 오른쪽에 조금 보일 거예요. 살짝. 너무 작나? 음, 좀 크게 해줘요. 죄송합니다. 잘 보이죠? 응 음. 얘는 스크롤을 내려도 같이 계속 따라와 있을 거예요왜 그러냐 브라우저 저기 스... 브라우저 기준으로 잡혀있기 음. 때문에 그렇죠 얘는 이 스크롤은 도큐먼트에요 요 바디의 사이즈가 음. 늘어나서 생기는 거고 얘는 그거 상관없이 요 브라우저의 위치에 대해서 요 음. 브라우저 예, 이 브라우저의 영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 영역에서 이탑 영, 라이트 0에 위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자디아비를 어, 하나 추가할게요. 이번에는 옐로우라는 자식이 n 요 얘도 s she c a r p 자, 위로 가리고 있죠 지금. 네. 네. 이 엘리먼트 순서가 하나, 얘 얘가 먼저 써졌고 그 다음에 얘가 써졌고 나중에 얘가 써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얘가 첫 번째가 요렇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얘가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얘라서 겹겹이 음. 쌓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위로 옮기잖아요. 사라졌죠. 음. 네, 순차적으로 그리고... 쌓인 거예요. 위에서부터 음. 아래로. 음. 음. 그리고, 이렇게 겹쳤을 경우에 이렇게, 아, 반대로 반대로 이 상태에서 노란색이 보여야 돼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인덱스인가? Z 인덱스가 있어요 응, 음, 응 음. X, Y, Z라고 그러죠? 3D를 표현할 때 네, 네 X, Y, Z, 그 Z고요 음. 단위는 1부터 무한이에요 구구구구구구구구 인수면 됩니다 정수 그리고 저는 10단위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숫자가 클수록 숫자가 클수록 포토샵 레이어의 제일 위에 있는 놈이에요 음. 포토샵 우리 포토샵 사용하잖아요 음. 음. 네. 포토샵 레이어 제일 위에 따두면 제일 위에 보이잖아요 네, 그거에요 숫자가 높을수록 제일 높은 레이어인거에요 음. 그래서 지금 보면 옐로우가 첫 번째로 있어서 뒤에 깔려야 되는데도 레이어 위치로 음. 옮겨줬으니까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지션에 스타, 아니, 속성이 있는데요. 특이한 속성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3번 다 지우고 자, 이거 한번 쓸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위에서부터 50% 떨어지고 왼쪽부터 50% 떨어지고 네. 오른쪽에서도 50% 떨어지고 밑에서부터 50% 떨어지라고 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어, 그 브라우저 기준이니까 아. 어. 그 정가운데겠네 네, 네 정중앙에 올거같은데 사이즈 지정 안했는데요? 그래도 정가운데 지뭐 <웃음> <웃음> 네, 네 픽스가 되어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긍정적이시네 아 <웃음> <웃음> <웃음> 어, 잠깐만 DRV1 어디갔어 아 어, 에드 빨간색 어디갔어 빨간색 이거 없었어요 <웃음> 제가 그런게 아닙니다 어. 저렇게 쓰면 빨간색이 사라지는 그런 뚜껑인가요? 어, 픽스 뜨 안되나? 랩탑, 랩트, 라이트 랩트 기를 수 있어요 잠시만요, 얘또왜 이러니? 앱솔루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나쁜 네. 것 네, 블옷감에지어 <웃음> 이렇게 하고, 블루가 위에서부터 2 5 p 셀 네, 2 5 x 그 다음 2 5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네. 네. 위대스를 지정,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 위에서부터 25픽셀 떨어지라고 명령을 했어요. 네. 2 5 25픽셀 떨어지겠죠. 네. 요그 왼쪽에서부터도 아 아까 실수했구나. 왼쪽에서부터도 25픽셀 떨어지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원수저기 이렇게 떨어졌죠. 네. 그래서 요 x y 축이 25픽셀이 됐어요. 네. 근데 오른쪽에서부터도 25픽셀 떨어지래요. 네. 그래서 왼쪽에서 25픽셀 다음에 오른쪽에서 25픽셀까지의 사이즈를 가지게 되고요. 음. 그리고 위에서부터 25픽셀, 밑에서부터 25픽셀이니까 위에서부터 25픽셀이 떨어진 곳부터 바텀에서 2 5픽셀 떨어진 곳까지의 사이즈를 가지게 돼요. 알아서 해주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늘리잖아요 네. 따라가요 음 이렇게 음, 음이 상하좌우 2 5픽셀 기준을 음. 유지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사이즈가 유동적일 때도 요 공간을 제외하면은 사이즈가 따라가게 돼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주로 어... 언제 쓰냐 반응형 이런데서 그냥 쓰는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그 웹, 웹에 웹 소설을 읽을때 가운데 책이 있고 상단에 탑 있고 하단에 바텀 있잖아요? 아그 음. 책이 계속 가만히 유지되어 네 책은 가운데 유지돼 있고 위에 메뉴 있고 밑에 메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레이아웃을 이용할 때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거 레이아웃을 줄여도 아마 탑이랑 바텀은 그대로인데 책만 줄어들거예요음 어, 예를 들자면은 레진 자 레진에서요 유료가 되, 됐네. 어 이거 아, 지원 안 해주네. 아 유료가 돼 버렸어 보여줄려 했는데. 딴거안 먹어도 문제나고. 아니에요. <웃음> 네. 아 유료가 돼 버렸어 어떡하지. 사시죠. 코인이 부족합니다. 코인이 없으시는. 코인을 다 썼어요. 그책 형식으로 된거 였거든요. 저게 네 그래서 일반 우리 이렇게 일반적이잖아요. 이렇게 내리는게 네 이거는 네. 네, 근데 저희는. 위에 이렇게 메뉴가 있고 하단에 요게 있고 가운데가 책 영역이었거든요 네 음.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걸 줄였을 때 이런식으로 가운데만 줄어드는 음 얘는 지금 고정시켜놓은거라서 그런데 응응 음, 음, 음. 가운데만 줄어드는 그런 레이아웃을 쓸때 보통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멋지네 네 오늘은 1시간 다채하네요아 <웃음>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